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인조이티비 브레드입니다. 어저께까지만 해도 큰 태풍이 와서 모든 사람들큰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지나갔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한번 리뷰 가보실까요? 오늘 리뷰할 상품은 구미인데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구미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아, 상품 이름은 사케르 구미, 그레이프, 포도 맛이네요. 그럼 여기 특징은 보시면, 페카리스 기운과 샥호 구르코 코리, 100억 개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유산균, 뭐, 잠도 드립 를 볼까요? 이렇게 나타나 있네 구미샹티라고 써 있네 그러면 안을 한번 뜯어볼게요 안을 뜯어보네요 이런 개별 소 포장이 되어있는데 여기 뭐 먹는 설명서가 써있네요 스키 키라이 스키 키라이 이건 뭐 호불호부네요 한번 보자고요 한번 뜯어볼까요? 뜯는 것은 여기네요 뜯어서 이런 뭐라고 테이프 형도 네요 나왔던 거죠 이렇게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오뭐요 먹을까요 음 있네요 개별 포장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들이 먹기 딱 좋겠는데요 뭐 어른들이 먹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었다고 하나이야재밌는 아저씨가 하나 그랬네 아~~ 사기르그미고리와 재밌네요. 타코상이네 타코상. 자기르금미 뭐,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다양하게 재밌네요. 뭐 여러 가지 먹는 방법들이 나와있긴 한데. 많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리뷰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